자 오늘 3년만에 돌아온 응? 쿨톤. 쿨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파우치 열기 어울렸데다 썼어 이거 봐 세발건 <웃음> 보이시죠? 우와 나 진짜 나 웜톤이라서 이거 너무 너무 그치. 내 스타일이야 <웃음>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립부터 블러셔까지 정말 쿨톤을 위한 브랜드. 이거 음. 썼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했어. 어, 나 지금 우리 당장 시끄러 갈래? 응. 와, 나 지금 내가 지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탐나.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빨리 어머, 브레이크 어. 걸어. 어. 아 똑같네. 자, 자 이거 추천 다시 할게요. 지금 나좀 웜으로써 기겁하는 색. 쿨으로서 내가 제일 애정하는 색. <웃음> 안녕. <웃음> 도레미파솔 안녕. <웃음> 언니가 알려준 방송톤. <웃음> 맞아 맞아. 자 오늘. 3년만에 돌아온 쿨톤 응?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파우치 열기 우와 여러분 항상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허슬장님이거든요 우리 허슬장님 오늘 아침에 일반인 고객분을 출장 출장 출장 갔다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네, 어, 나 요즘 몰랑이 분들 몇분 만났잖아. 어머 머머 세상에! 어, 이제 사실은요, 제가 어. 그 아랑 님 인스타그램 보다가 연락드린 거라고 이런 분들 몇분 계셨거든? 허, 진짜? 어, 너무 뿌듯하고 어. 더 열심히 좀 사심을 담아서 챙겨드렸어. 허, 대박! 어, 언니 웨딩 화보 보고 연락 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 어때, 일은? 요즘 광고 촬영은 조금 한가한데 일반인 고객분들이 엄청 늘었어. 돌잔치랑 웨딩이랑 이런 행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 어때요? 요즘 광고는? 광고는 조금 한가하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일반인 출장이 높아져서 뭐 괜찮다. 괜찮다. 무난 무난하다. 아주 광고 음. 너무 힘들어, 그치? 요즘 업계가 좀 힘들어. 아주 힘들어. 다들 좀 힘들어. 어 이거 파우치 어디서 많이 본 건데요? 이거 언니가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용량 크고 좋아 보여가지고 맞아. 바로 그냥 정보 좀이래서나 똑같이 주문했지 맞아, 네 여기다 더보기란에다가 어. 다시 한번 좌표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보부상들한테딱 좋은, 딱 맞아, 알맞은 맞아. 크기 맞아 맞아 보이죠? 지금도 사실 안 닫혀요 어. 이거 진짜 너무 좋아, 나 진짜 잘 들고 다녀 아, 나 하나 더 주문했어. 하나 더 주문했어? 나두개 주문했거든? 좋죠. 아, 진짜. <웃음> 나 하나는 다, 다행히 줬어. 아, 잘했어 <웃음> 어. 쟁여놓고 써야 돼.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단점이라면 내가 분명히 정리를 깨끗이 해놔. 어. 근데 이상하게 다뒀다 열면 이렇게 섞여 있어. 응. 이거 약가 단점? 어 단점. 음. 근데 장점은 무조건 용량. 그치. 그리고 약간 공간 분리가 잘 돼있다. 아 여기 주머니가 한두 개씩 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가보자구 자,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그 네. 아이브로우. 나 항상 결 살려주고 그치, 그치. 꼬리만 살짝 자연스럽게, 또 요즘 대세잖아. 옛날엔좀 도톰한 게 유행이었다면 요새는 좀 자연스러운, 얇게 음 빠지는 거? 그래서 저 추천하는 거는 v d l 예요 어? v d l 완전 의외다. 어. 바니까1 다크브라운. 아, 다크브라운. 근데 오. 엄청 밝, 밝은 브라운은 아니고 음. 어, 근데 다 썼어. 이거 봐. 오, 없어? 이거. 없어. 나 오늘도 간신히 그렸어. 요런 컬러입니다. 오, 쟤딱다 끝났네. 끝났네. 자연스러운. 어, 괜찮다. 어. 와, 나 어디까지 다할것 같아. <웃음> 그림이 없어졌네. 어, 나 이거 홀리카홀리카고. 어. 이거 지난 FW 시즌 건데? 맞아요, 맞아요. 어, 나 이거 라이브 같이 했거든. 생활건 <웃음> 보이시죠? 와. 근데 이거 같이 라이브 할 때도 인기가 진짜 많았어. 너무 예쁜 거 했죠? 내가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응. 너무 웜한 노란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응. 또 이런 컬러들은 쿨톤들이 써도 무난하거든. 요 응, 반짝이랑 응, 응, 응. 그리고 이런 건 음영만 살짝 주면 되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걸로 이렇게 한번 그냥 베이스 잡고. 아 발색 왜 이렇게 잘돼? 그렇지, 이거 노세범으로 해도 되고. 요 정도, 요 정도로 음영을 좀 주고 어? 어, 이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은 거야 발색력이 정말 살짝 살짝만 해도 되고 어. 근데 내가 이걸 어디에 많이 쓰냐면 어. 언더에 많이 써아 언더는 음, 음. 음. 언더는 어차피 그 색조감이 많이 보이지 않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눈두덩이는 쿨톤 컬러를 깔고 음 눈밑에 삼각존이나 어, 지금 잠깐 잠깐만요, 오 눈인가요 지금 여기, 어, 네, 여기 삼각존이나 언더는 네 이런 컬러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애교살. 애교살. 애교살은 사실 네. 쿨톤 컬러보다 조금 요 웜한 끼가 조금 있는 브라운을 써줘야 자연스러워요. 아 애교살. 아 좋다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요걸로 삼각존 많이 채우고. 오 사람 손으로 해야 돼. <웃음> 너무 예쁘다. 자연스럽지. <웃음> 어 너무 예쁘다. 네, 이런 게 바로 톤 그로컬러 <웃음> 어느 톤에도 구애받지 않고. 와나 진짜 나 웜톤이라서 이거 너무 너무 내스타일이야 이거야? 너무 이쁘다 어, 이게 진짜, 눈 위에 해도 안 근데? 부담스럽고 언더 에도 진짜 음, 안 부담스럽고 음, 음. 잠깐만 오늘 했어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오늘, 오늘 안 했어? 또, 따, 어, 다른 팔레트? 어, 다른 어. 나는 웜톤 팔레트 아. 아니 쿨톤 팔레트 오늘 알았어 알았어 오늘 안 했어 또요거요거는 내가 아 뭔가 오늘은 좀 분위기를 내고 싶어 밀리, 눈가에 밀리? 좀 그윽함이 있고 싶어 그럴 때 쓰는 이 로지톤 음영 음. 아. 섀도우입니다. 그러면 약간 요런 컬러들을 쓰시면 돼요. 어, 어 얘가 훨씬 더 밀착력은 좋다. 어, 오, 진짜 우회다. 그러게? 오. 가루날림이 덜하네? 완전 없는데? 그냥 없는 수준인데? 그러게? 내가 생각하는 약간 에뛰드는... 아, 진짜 발색 최고 오, 오, 오. 오, 뭐야? 그러게? 가루날림이 적다. 거의 없는데? 이게 사실 손으로 내 눈에 쓸땐잘 몰라, 그그 그 차이를. 맞아, 맞아. 우와. 밀착력 대박이다. 어. 나 이거 글리터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여? 차이차 패여있는 거? 어, 약간 패여있는 음. 게 보여. 어, 나이색 너무 좋아해, 이 색. 뜨거, 뜨거, 뜨 너무 그치야. 예쁘죠, 너무 예쁘죠? 나 지금 예쁘죠? 저기 화장대 있거든? 음. 나 내일부터 당장 써. 쌍꺼풀 라인 이걸로 채워주면 바로 살짝 도화스러운, 오, 이뻐, 이뻐, 나 이뻐. 도화살 낀 오. 눈이다, 이런 느낌. 삼각존에난 이런 컬러 채우는 거 진짜 좋아해. 아이 컬러감만 보여주는 거지. 너무 예쁘다. 응. 막상 눈에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 그치, 그치. 그리고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항상 아이라인을 그리고 난그 위에 이렇게 진한 섀도우로 덮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오 역시 예뻐 음, 블랙 아니고 브라운 계열로 아이라인 덮어주면은 더 그윽해 아, 보이잖아 역시 역시 좀 자연스러워 응. 보이고 이거는 예쁘다. 말 안해도 딱 보이죠? 눈두덩이 응. 언더 다쓸수 있어요 약간 스파클링 네. 느낌이네 헉!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뒤집어지는데? 어떡해? 이거 진짜 예뻐. 이거는 쿨웜다쓸수 있어. 그러네. 아니, 쿨들이 써도 되게 예쁘다. 음. 약간 샴페인. 어 맞아. 샴페인 스파클링. 맞아, 맞아. 아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아, 진짜 글리, 글리터 크기도 적당해. 그러네. 응. 언더보다는 나는 눈 위에, 동공 위에, 위에, 위에. 포인트. 그러네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떡하면 좋아 내가 로맨 요 시리즈 내가 로맨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해 어... 왜냐면 쿨톤 컬러 너무 많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아시죠? 립붓 블러셔까지 정말 쿨톤을 위한 브랜드 음, 로맨 로, 로맨 네이 시리즈를 내가 많이 써봤어 어. 다 써봤어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노멀하게 뮤트한 느낌으로 쓰기도 는고 어, 맞아. 맞아 뉴트럴 덜고. 약간 회키도 살짝 돌고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이거는 여쿨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고 어. 이거 거의 빵꾸 는데 어, 아, 그거 데일리 컬러 웜이긴 하지만 오 이게 약간 베이스 컬러 톤만 살짝 잡아주는 어.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는 웜이거든요. 네, 언니 확 뜬다, 피부에. 맞아. 근데 나 웜인데도 괜찮아. 발색력은 솔직히 아까 그 에뛰드랑 홀리카보다 응. 좀 떨어져. 발색은 떨어지는데 그만큼 내가 레이어드 할 수도 있고 응? 좀 자연스럽게 펴바를 수 있다. 아 이게 이렇게 보면 흰색인데 막상 깔면 그냥 좀실버인데핑크오 그러네. 그러네, 예쁘다. 어. 아까보다는 입자가 좀더 커, 아 다른 팔레트들보다는. 이거 쓰기 괜찮은데? 네. 음, 좋아. 딱봐도 핑크 핑크 하죠? 어? 여기서 몇개 정도? 음. 음 살짝 흰기가 들어가야 돼요. 오! 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 홀리카야? 음. 나 이거 일할 때도 많이 써. 아 진짜 클린 음. 핑크? 어. 이렇게 두께 아. 이렇게 두개 섞었으면 예쁘다. 이거보다는 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어? 같은 좀 쿨한 핑크 계열? 어? 이게 단독으로 발색하면 은 내가 그냥 베이스 컬러 어, 맞아. 그래서 이 컬러를 내가 너무 쓰고 싶은데 어. 좀덜 튀게 할때이두 어. 개를 내가 섞어서 발라. 어. 보여? 어 샥. 약간 보여. 아, 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아 이거 에나도 쓰냐? 응응. 에나 너랑 이 네이밍 조금 섞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거 블러? 블러셔로도 쓰는데 내가 섀도우로 진짜 많이 써.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내가 베이스 컬러로 잘 쓰거든 로맨이야. 로맨? 어 로맨. 베러덴 치크. 치크 블루베리 칩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베이스 컬러 아까 그 라벤더 컬러랑 이거 음. 썼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고 많이 했어 <웃음> 좋아 좋아 메모 메모 블루베리 칩 메모 블루베리 메모 블루베리 칩 메모 메모 오, 예쁘다! 음. 와 이거 예쁘다! 너무 예뻐 이거 많이 쓰고. 쿨톤 분들 블루베리 칩 메모 네. 메모 이거 그 블러셔로도 쓰고 네. 애교살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웃음> 제품이 너무 많은데 마음에 통, 드는 거 골라 쓰면 통장 되니까 통장 거덜 나겠어요 보이시죠? 애교살 브로우로 콕콕 파서 이렇게 된 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팬티뷰티. 그 팬티 리안나가 뷰티? 아마 만든 브랜드? 우와. 팬티뷰티. 너무 예뻐. 이 옛날에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너무 잘 나와 있잖아. 진짜? 어. 시코르? 어, 시코르, 어, 시코르, 팔아? 시코르 팔아? 네. 시코르 제발 망하지 마세요. 어, 거기 아. 샴페인 컬러도 있고 <웃음> 나는 요 로지 컬러 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봤는데 음. 이게 좀더 입자가 곱고 이게 살짝 더 입자가 커. 음. <웃음> 아니지 이거 진짜 심어. 어나 지금 우리 당장 시크로 갈래? <웃음> 근데 <웃음> 아, 이거 웜톤도 어울려 이게 어, 그러니까. 핑크가 아니고 막상 발색하면 어 베이지 샴페인. 어머 딱 샴페인 느낌이야. 와나 지금 내가 지금 봤던 것 중에서 제일 탐나. 근데 이거는 좀 더 핑키시한데 아니야 좀 너무 약간 예뻐. 약간 그러니까 살고 살고. 살고 음, 살고. 나 지금 살고요. 웜톤이라서 지금 심장 뛰고 있어. 어, 맞아. 어떡해? 완전 완전 쿨톤 핑크는 아니고. 당장 강남 어, 갈까? 맞아요. 차시동 걸어봐. 아 핑크 좋아하는 웜톤 분들 딱 좋다. 그러니까 지금 어. 나 지금 환장할거든. 지금 어제 오늘 길이 안 했는데 사는 날 인증할게. 저 선생님 용량 조절 부탁드립니다. 난 아, 네, 아, 네. 고려미부터 갈게요 아, 네. 바비브라운. 골든핑크. 골든 내가 이거를 친구 거랑 한번 써보고 너무 사고 싶어서 장바구니 담아두다 담아두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문한. 아 헉, 진짜? 부드러워. 마, 미끄러져 막.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어머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빨리 이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어라빨어라 빨리 끓어라. 빨리 끓어어 섀도우 타입은 발색이 잘 되고 자연스럽지만 지속력이 떨어져. 근데 스틱 타입은 지속력 진짜 최고. 단점 은 살짝 뭉칠 수 있다. 아니야, 그 너무 예쁘다. 이거 나, 진짜 예뻐. 나 장바구니 당장 담아야 돼. 이게 샴페인 로지 샴페인 컬러인데 웜톤 쓸수 있죠? 어나톤 웜톤... 쿨톤도 괜찮아 애교살에 어. 살짝 발라주는 거는 어, 예쁘다 사실 톤을 막론하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쓰면 돼 은은하게 연출받아 어? 내가 이거 영업시켰잖아 한 3명 샀어 내 주변 람들 지금 어. 나까지는 4명 영... 근데 다 자기 얼굴에 바른다고 샀어 너무 아. 예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따로 있거든요 메이크업 박스 템내 얼굴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있어, 파우치를 있어. 공개하는 건 찐이다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따로 맞아, 맞아. 그 음. 박스랑은 또 별개야 어, 사실 메이크업 박스는 조금 고려미 위주들로 발색 잘 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있는데 어. 내 파우치에 있다? 음. 그럼 저렴이 많고 음. 발색력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쁜 거 아. 그런 거 많아요 아, 그런 거. 그다음 런 거. 그 내가 좋아하는 거할게요 어. 릴리바이레드 아나 어, 릴리바이레드 너무 사랑하잖아 스테리아이제나인투나인 맞지? 어머네! <웃음> 어머네 골든핑크! 골든 어 이름이 핑크. 같은 거 같은데? 어, 이름 똑같네? 잠깐만 혹시... 잠깐 가... 혹시... 혹시! 저렴이 뭐죠? 혹시! 잠깐만 그럴 수도 있어 잠깐 네가 한번... 느끼지 못했을 뿐 이게 아까 그거지? 아, 똑같네. 잠깐. 아, 똑같네. 루치향 아, 소나무. 아, 진짜. 미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여러분.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나 장바구니 안 담아. 남아... 이거 올려가서 사도 되겠다. 무슨 일이야? <웃음> 아, 근데, 아, 이게 달라. 발색력이 미안한데 안 미끄러져. 아, 왜? 부드럽긴 한데 미끄러지는 건 아니야. 근데 아... 대신 똑같아, 색깔이. 와, 정말. 잠깐만. 나. 우리 잠깐만 바비 껴 어떤거지? 아미안해 이게 나은거 같아 왜냐면 애교살은 좁은 어. 면적이 좋잖아 그러 이거 추천 다시 할게요 어? 저 이거 추천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저릴리이래도 추천할게요 <웃음> 바비브라운은 뭐 그냥 좀더 어. 부드럽고 어. 굵은 거 그냥 비싼 거좀더 쓰고 싶다 면 바비브라운이고 어, 어, 어, 어, 어, 어. 나는 실용적이다 아. 일단 어, 베이스 어. 컬러 할게요네 기대됩니다 두근두근 음, 음, 유노, 이 컬러 하나는 살짝 웜해 근데 요거를 진짜 베이스로 얇게 깔면은 너무 예뻐 아 이것도 거의 다 썼어. 아 예쁘다. 살짝 그냥 톤을 좀 잡아주는 요 약간 라인 정리하고 그런 어, 느낌이구나. 어 괜찮은데? 이상하게 내가 어떤 완전 쿨톤 컬러들은 또 뜨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요거 어?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 쿨톤 컬러를 바르면 절대 안 뜨고 너무너무 잘 스며들고 색깔이 음 얼굴에. 이거는 누가 봐도 핑키쉬한 베이스 헉! 컬러. 예쁘다. 모브 음. 느낌이다. 어, 맞아 맞아. 파색 까주시죠. 자 가볼게요. 체리페라 네. 워시드레드 워시드레드 딱 봐도 체리레드죠? 어 쿨이 좋아할 것 같다 네딱 봐도 어. 쿨한 체리레드 네뺘라빠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트 100만 개 하트 100만 개? 하트 100만 개이 요거 뿅, 내가 뿅. 제일 좋아해요 지금 나 지금 웜으로서 기겁하는 색이야 야, 알지? 기거? 자지러지는 색안 <웃음> 풀로서 내가 제일 애정하는 색 <웃음> 음. 오 좋습니다 네 우리 헛슬장님 오늘 어땠어? 파우치 제품들이 업데이트 된 거여가지고 음.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어, 다음에 또 우리 몰랑이들 만나면 또잘해 주고. 음. 네네 어... 제가 사심 듬뿍 담아서 나 결혼할 때도 허서 실장님이 음. 다 헤어랑 해주고 맞아. 진짜 그 헤어 잔머리 장인이거든 맞아. 헤어 변형 출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오늘도 쿨톤하는 알아보는... 하루 되세요 쿨톤하는 어, 하루 되세요? 쿨톤 알겠습니다 쿨톤하는 하루,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박수 한번 시작 <목소리> 정리할 거예요. <웃음> 아니야 나 이런 그 내추럴한 모습이 좋아. <웃음> 아방가르드한 모습. <웃음> 이런 거 열려있대. 내장 려있고떼 묻어있고. 알지 일회용 어. 샘플. <웃음> <쌤플 그치? 웃음> 어, 나 이거 본 건데. <웃음> 아 이것도 언니가 추천해서 저 <웃음> 아. <좀> 바로 구매했잖아요.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웃음> 이거 보부상한테 너무 좋아. <웃음> 음, 이거 말고는 안받죠 내님 <웃음> <웃음> 네, <웃음> 추천 나왔습니다. 아 추천 <출장> 나왔습니다. <웃음> 어, 어머 어머 너무 요 어머 어머 어머. 에에 <웃음> <웃음> 어머. <웃음>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